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안녕들 하신가라는 아, 지난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옆에 다른 책이 하나가 더 있죠. 아, 이 책이 바로 이 책의 엄마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니, 안녕들 하심가는, 음, 제가 쓴 책이고요. 음, 2021년에 나왔고, 어, 처음 나도 좀 재미있게 살자라는 책은 2012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은 절판 상태입니다. 이 책을 좀 힘들게 책을 냈는데, 어, 그다지 잘 키워내지 못한 약간 책을 내고 나면 약간 자식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잘 세상에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마음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다른 어, 버전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 9년 만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9년 동안 제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소재가 몇개 겹치는 소재가 있어요.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소외가 다르고 그 이후에 뭐그 장소를 다시 찾아간다던가 내지는 그 상황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고 더해진 여행 그리고 달라진 나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쓰면서 저의 성장기를 어 겪은 약간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안녕들 하신가로 정한 이유는 그때 만났던 그분들이 정말 안녕들 하신지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도 네팔 박타프로에서 그렇게 탁구를 치던 아이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든 여자가 지나가니까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인사하고 막 호응해줬던 아이들인데 그 이후로 박타프로는 큰 지진을 겪고 게 되죠. 벌써 지진이 난 지도 벌써 한참 해가 흘렀는데 어, 잘 있나 안녕한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것 이외에도 책 안에 보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여러 여행지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정말 안녕들 하신지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사람들이 안녕들 하신지 되게 궁금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게 그냥 예전에 그런 일상적인 인사라기보다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인사를 많이 건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네카에도 이 아이들의 사진이 있고요. 나도 좀 재미있게 살자와 안녕들 하신가에 저의 어떤 문체나 어투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나도 좀 재미있게 살자 역시 이제 기획 출판이었죠. 근데 저희 편집자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보다 9살 어릴 때니까 애인데 <웃음> 저의 더 어린 시절인데 약간 언니의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도하고 <웃음> 당당하고 세상 나 혼자 여행 되게 잘하는 것처럼 <웃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어떤 부분은 그때의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가볍구나 경박했구나 뭐 <웃음> 이런 마음도 들지만 상당히 뭐이 책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책이고 또 그때 아니면 또 쓰지 못했었을 그런 여러가지 문장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여기는 나도 좀 재밌게 살자 나좀좀 좀 재밌게 살자고 하면서 떠났던 내용이라면 이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쪽의 솔직함이 좀 깨발랄한 솔직? <웃음> 약간 그런 솔직이라면 여기에서의 솔직은 저의 치부도 많이 드러낸 그 당시에 드러내기 부끄러웠을 조금 더 밑바닥에 있는 저의 어, 진실, 솔직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산책에서 감사하게도 책을 내주셨고요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여주셔서 여덟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을 내면서는 어떤 출판사의 섬세한 터치를 처음으로 느꼈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교정이나 교열이나 디자인이나 그리고 하나하나 굉장히 문장들도 섬세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주시고 해서 홀로 쓰는 듯한 느낌보다는 함께 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던 그런. 그런 책입니다. 프롤로그 정도? 오늘은 읽어볼게요. 거기 안녕들 하신가요? 나는 호기심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카피라이터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도 대상을 늘 새롭게 공부하고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함에 카피라이터라고 찍히는 게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별다른 취미도 없었기 때문에 가혹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짬밥은 쌓여가는데 사회생활은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웬만한 권모술수와 비리, 관습화된 불평등, 성희롱 같은 건다 겪어봤죠. 나는 겉돌기 시작했어요. 이러저러한 스트레스를 핑계삼아 여행에 맛을 들였습니다.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건 무서워 죽겠는데 일터 근처에 있기도 싫고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과 태생적 게으름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여행자로 살았습니다 휴가를 받아 떠나는 여행도 광고 촬영이나 세미나 등일 때문에 떠나는 여행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겉보 쫄보였던 내가 큰 용기를 내어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는 무슨 실은 허리가 아파 회사를 관뒀어요 일단 없어 보이기 싫어서 학교에 다닐까 했습니다만 결국 여행작가라는 간헐적 직업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가라는 호칭은 어색해서 스스로를 글밥 먹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여행글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썼다고 자부합니다만 작품이라 하기엔 실용적인 면이 더 많아요. 작품을 써야 작가 아닌가요? 하던대로 여행글도 목적과 클라이언트 요청에 맞춰 기획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는 일이 광고 마케팅이다 보니 글은 일이지 글은 작품이라 말하는 곳에는 도무지 적응이 되지가 않아요. <웃음> 그러저러한 이유로 여행 에세이는 이제 겨우 두 번째입니다. 8년 전 나온 첫 에세이를 보면 스스로의 허세에 한 번씩 실수가 나옵니다. 그때 난 프리랜서 2년 차 아무래도 힘을 빼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한 사람의 안티도 없길 바랐고 그 책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을 지인들에게 성공한 프리랜서처럼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년생 시절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슬쩍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여행작가라는 호칭도 슬쩍 멋있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독립 심려는 조금씩 마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은 둥그러지기도 했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던가요? 예전만큼 치장할 만한 타이틀도 없고 가리고 싶은 치부도 없고 잘 보이고 싶은 대상도 없고 뾰족함이 사라졌다기보다 어느 부분은 다소 생각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여행의 대단한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배웠다, 치유했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속상하고 서운했던 마음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서툴러서 몸고생, 조급해서 마음고생, 멍청해서 개고생한 것도 그냥 써보자 하면서 초안을 넘겼습니다. 여행이 쌓일수록 걱정이 늡니다. 해외 재난 소식을 들을 때면 게다가 그곳이 내가 다녀온 곳이라면 가슴이 덜컹 합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을 볼수 없게 된 것들. 몰타 고저섬의 아주르 윈도우는 비바람에 사라졌고 네팔 박타프로 유적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오키나와의 큐리성은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국민 맥주 코로나는 코로나19로 동음의 불명예를 가졌고 미얀마 정치 소식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더 가슴이 아픕니다. 배고픈 여행자에게 간식을 나눠준 멕시코 가족들, 길 잃은 이방인을 도와준 시칠리아 연인들, 택시값을 흥정했던 미얀마 양곤의 기사님들, 오, 어, 나 이거 읽으면서 왜 울컥하지? <웃음> 네. 어? <웃음> 진짜 이상하네. 그 분들이 생각이 나요 <웃음> 보트를 저어주던 해우의 소년들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했던 여러 나라 아이, 어르신, 학생들 그곳에 두고 온내 시끄러운 마음들이 오늘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신지 지진에, 폭우에, 화재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안녕들 하신가요? 아휴, 참이 이 부분이 되게 읽기가 힘드네요. 팬데믹으로 발이 묶이니 예전에 다녀왔던 여행은 진심 꿈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착실히 저축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싸돌아다니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세상을 궁금해하던 나 자신을 처음 칭찬해 봅니다. 아 이거 왜? 아 이거 왜? <웃음> 근데요 제가 아, 이 프로로그 쓸때 되게 많이 울어요. 보통 책을 쓸때 프로로그 제일 마지막에 쓰거든요. 아유 참나 자 진정하고 응. 고맙다 과거야 잘했다 방랑벽 내가 결혼을 해봤니 오래오래 간직할 로맨스가 있니 앞으로도 여행의 기억을 붙들고 살겠구나 집콕하는 동안 드로잉을 배우고 역사와 음식에 대해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다시 여행할 수 있을 때 어딘가에 앉아 여행일기를 그리고 있을 나를 상상해 봅니다